Wait a m n t e 9203인스 b e l f 한국인은 내릴 준비를 미리 한다 공기는 보안에 철저합니다. 잠을 때까지 해 놨거든요, 저번에는. 얼른 밥을 먹고. 아니 뭐 여기 대비싸거든요, 지금. 지 이렇게는 무슨 41프랑이 나왔거든요 이거 시켰는데 Zwei singen, Brutigen, 그림 같네요. 너무 아. 아름답습니다. 4, 5시에 일어난 보람이 있어요. 그쵸? 드디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. 우리 <목소리나> <웃음> 방금 전까지 아무 표정 없는 사람이었거 지금 저희 대화 안 한지 10분 넘었거든요. 돈을 어디다 잊어버리신 것같아요 우리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<웃음> 5,60만원? 지금 너무 세상을 꼬아보지 마세요 <웃음>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식량을 살수 있는데? 찾을 수 없네요. 그러니까 바라보자. 일단 이렇게 빈 손으로 숙소에 <웃음> 가봅니다. 가방에 있기만 하면 <웃음> 잘해보자. 어 그래. 이제 버스만 타면 갈수 있거든요. 목도리 짐이다 짐 털이 다 빠지고 까르페에서 산 목도리 지금 우리 좋아했잖아, 메이드 인 프랑스 보도콜리보다 털더 많이 빠지거든요 <웃음> 지금 보도콜리 한세 마리 안고 있는 것 같아 <웃음> 우리 지금 분실된 거 해결하고 있는 어, 거 하나만 더 어. 누르면 돈이 나오거든요 카이 <웃음> 좀 읽어주세요 컴퍼아 이거 영수증 받을 거냐고 맞죠? 어, 돈 주세요 <웃음> 우리 지금 <엄청> 돈, <웃음> 돈 없어서 버스도 못 타고 지금 제발 진심? <웃음> 아 됐다 됐다 됐다 좋아 좋아 근데 우리 장바지 쿠베는 강아지 못 들어가서 밖에서 기다려요 여기, 우리 숙소가, 버스가 빨리 끊겨가지고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, 지금 드디어, 드디어 버스 성공했습니다 아 저희 버스가 숙소 바로 앞까지 안 가서 지금 또 저걸 끌고 걸어 올라가세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얼레얼레 얼레 갑시다 정말 따라다니다가 죽겠네 <웃음> 우리 숙소가 오르막기 <웃음> 우리 숙소 오르막이 지금 이영건스 어. 아, 멘돼안 라이트. 아우 좀 맞을 어 뭐야, 해야 무슨 일이야? 그렇지. 우리가 이제 여기 와 첫기. 근데 신나면 진짜 구원이다. <웃음> 우리 어제 진짜 너무 먹고 싶었잖아. <웃음> 아주 잘 잤네요. 시 모닝 시 짐이 너무 많아서 발병이 나겠지만 너무 잘 잤거든요. 이불이 너무 따뜻해가지고. 거기 아닌데. 이리 오세요. 거기 아닌데. 차든 저기 차 돈데. 올라. 아. 아빠. 아빠. 아빠. 지 잠깐이 찾자다 근데 진짜 왜잘 타지? 난리 날줄 알았는데 갈수 있나니? 응나 전혀 여기 그냥 썼던 것 같은데 저기서 사는지 그럼 그래. 근데 우리.. 우리야 여기서 제일 쉽게 입은 사람이 아니 니서봐 닭살 <웃음> 지금 진짜 닭살 돋았어 닭살 돋 엄마 말 들을 거야 이 배경으로 지금 키위새 연주하고 있거든 키리세 어디서 키이세? 키리세야땡세 가자. <웃음> <웃음> 나도 좋아 <웃음> 난 너무 힘들지만 좋아 가자 이제 가보자 가보자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집까지 걸어가 올라가 불성상만 생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없어서 여기 사람 사면 되는데 택시를 안겠지 아니 내가 피치하고 킹해볼게 아 그래 이거였나? 이거였나? 어. <웃음> 이거? <웃음> 이거야? 이거겠지 <웃음>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<웃음> 우리가 너무 늦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우리 하나밖에 없고 좀 있으면 해질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볼반이 아파지 <웃음> 빨리 이렇게 하자성이 내가 그때 한 여기 위까지 가고 그냥 다시 내려갔던 그 같아 왜 그랬는지 알겠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멋있다 걸을만 아, 한디 아, 이거 마셔도 되는 거니까? 데 이거 깨끗해 보이잖아 모든 응. 물이라서 수영할 거야? 또또 엎드려 있어 지금 게또못들리고 뭐 있어 이물은 깨끗해서 괜찮아 가자 엎 업. 로 올라. 올라. <laughs> Beautiful doll, <though>. thank you. Bye bye. y a h Yeah. Oh, no. <laughs> oh. <laughs> yeah. Oh. oh, no. <laughs> oh. <laughs> 개이뻐다 <웃음> 왔어 다 왔어 같이 갈게 다 왔어 <웃음> 미쳤어 이건 가짠가요 여기는 가짠데 <웃음> 다 왔구만 괜히 <웃음> 가정겠네 <걔 이거> <웃음> 미쳤어 <웃음> 내가 여기로 왔어 대박이야! 아 같이 다니겠 그니까. 페퍼, <웃음> 나와. 야, 나와. 근데 여기 물 깨끗할 것 같은데? 어, 물 깨끗하다. 페퍼, <웃음> 수영할 거야? 가자, 여기까지 와. 일로 와, 여기로 와. ]itto다. 들어가보세요 들어가 여기네 와 여기 도착했어 여기 거짓말 같아요 너무 멋있다 헬퍼 빨리 와 수영 그만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신났어 수영 그만 하세요 좀 가자 가자 가자 내려가는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, 나 왠지 나 올라오는데 그 어. <웃음> 어, 너무 멋있어 어, 헬퍼 수영 그만 애들 여기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고생해야지 펜퍼 그러니까. 간다! 가자! 가세요가세요 아까 그 스위스 잠깐 살거 어, 그니까 우리 이제 세상만 내고 이렇게 걸어 올라왔어요 똥꼬치 마르려고 <웃음> <하시는 웃음> <거는> 남겨보겠다 <웃음> 남겨 <웃음> 40분 걸다여기서 40분 걸린다고 나오네. 자 가자! 가자! 가자! 가다고자러자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언니 데려가라 언니 가자! 가자! 가라 여름 엄청 빨라 형이 구경하고 있어 헬파트. 다 와갔다 보인다 눈에 그래도 네가 포기했던 그지점까지도못 놨으면 아직 응 그니까 얼마나 일찍 포기한 거야 아씨. <웃음> 그거 패션 운동화를 신고 세이킹을 <웃음> 하니까 너무 인정 아, 그쪽 패션 운동화보다 낫거든요 <웃음> 아, 싹스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와가지고 다 왔다 어, 오, 나 생각... 아 그럴까? 나도 맞나? 더 나은게? <웃음> 모르겠다 <웃음> 개경사인데요 개 <웃음> 나발 꺾여서 죽을 것 같은데 다온줄 알았는데 아. 아. 아. 신났어 올라 5분 남기고 개운 <웃음> 좋게 탔거든요 마지막으로 와 큰일 날뻔아 페퍼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엎드렸어 집카노 좀 시켜야겠다 안녕 <목소리> 다 갔어 우자로 발아코코. 어요라